예, 아까 이해찬 대표님께서 하시려다 마셨던 말씀이 어떤 거냐면, 산사 자맹은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다녀왔는데, 살리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생길 것 같다라는 표현입니다. 어, 우리 당에도, 우리 당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. 어, 오늘로써 벌써 21대 국회 개원 한 달입니다. 코로나19 위기인 이 시기에 아직도 국회 문을 문 열고 있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오늘 전향적인 자세로 국회에 복귀하시기를 미래통합당에게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. 원내에서 치열한 토론과 논쟁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원내에서 입법활동을 방치하면서 버티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외면을 초래할 뿐입니다.